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제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10, 2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일간별 주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은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이 넘은 시간이고요. 많이 늦게 시작했어요. 자, 우선은, 음,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미리 올렸던 10월 운세에서도 걱정을 좀한 부분이지만, 이번 10월 달은 몇달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께 그다지 유익한 달은 아니에요. 마지막 고비라고 할수 있고, 감옥부터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주간에서는, 어 열기가, 마지막 열기가 이제 힘을 쓰고 있고, 이미 체감은 하고들 계실 거예요. 절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로 확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22일 정도부터 해서 금요일부터 11월 초까지는 또 모토가 들어와서 음, 일부 흘러가는 기운을또 막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감목부터 시작을 할텐데 감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가 지 18일부터 약 3일 정도 흘러가는 부분이 3, 4일 정도, 길게는 4일이고요. 보통 한 3일 안으로 끝날 거예요. 이 3일 안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희생을 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금전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실 것이고 그 이후에 목요일 오후부터 들어오는 주말까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어, 외부와 고립이 되는 형태로 가실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주간은 아마 이 정도에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 상강을 포함한 주말까지는 선을 긋고 혼자서만의 에, 에너지 충전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월화수를 보시면 해자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식상이 무력화되는 날로 흘러갑니다. 주초구간을 보시면. 그래서 그 첫번째 날로 우선 월요일 10월 18일 기일을 보실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제적인 금전취득 기회가 늘어나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고요. 이제 신강한 분들 신강한 분들에게는 그다지 유리한 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부분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통은 이 식상이 많다거나 화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를 내리기 힘든 음, 조토나 습토 같은 토 기운이 많다거나 아니면 제압을 하는 가을 글자가 많은 경우에 신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기운, 본인의 일관을 도와주는 어, 겨울 글자라든가 아니면 이봄 글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중에서는 본인의 사주가 꼭이 계절 글자만 있다고 해서 신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한지 신약한지는 좀 애매하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워낙 또 카페들도 많이 열려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약한지 신강한지는 개인상담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의 공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신약 신강 그리고 중화사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제 운세를 보실 때 어디에 무게를 두고 보실 것인가 네, 여기 이제 참고를 하실 때 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18일부터 쭉 흐름을 볼때 신약신각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날이죠. 경자일이 들어오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 뜬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어쨌든 이번 주간 보시면 정화에서 이제 무토로 바뀌고 있는 음, 주간이 될 것이고 주로 감목의 희생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선을 끊는 고독한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거 이걸 베이스로 두고 월화수 이렇게 살펴보시면 화요일은 평관정인이 들어왔으니 음, 특히 이 자의의 이 신자진 운동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왜곡이 된다거나 혹은 부풀려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오해를 신약한 간목일관 같은 경우는 또 신강한 간목일관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에 유일하게 둘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20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축일이고요.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죠. 내 마음하고 달라요. 이 수요일의 흐름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정작 내 계획이나 의도와는 달라지는 수순인데 어, 처음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풀리는 흐름 자체가 그래요. 특히 반복된 실수 고쳐지지 않고 계속 뭔가 한두 번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 나의 실수를 두고 구설이 생기거나 혹은 시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한 지적이 들어올 수 있, 있어요. 그러면 신약한 감목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신강한 감목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 신강, 신약, 신강 다 그래요. 이제 21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임인일입니다. 천간에뜬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누가 나에게 지적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날 그리고 어, 자존심이 강해진 만큼 앞장서서 본인이 일처리를 하시고 주도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흐름을.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에요. 이제 22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 청간했던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인 날입니다. 우선 이날은 송금,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내가 직접 나가서 어떤 일처리를 했을 때, 송금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거래 성사나 계약 성사를 하기 위해서, 자잘한 손실을 내가 끌어안고 일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자잘하지만 힘을 어느 정도 보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강한 분들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도움이 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삼강이라고 하는 또 달리 바뀌는 절기는 아니지만 날씨가 좀더 추워지고 좀더 한강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월 하반으로도 흘러가겠죠. 갑진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의 이 기둥을 보게 되면은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같은 비견이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인성고장이죠. 인성 이 수기운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인성고장인데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인 날이에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그대로 들어오는 날이죠. 도움이 들어오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기댈 수 있으니까. 근데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4일, 일요일은 을사일이라서, 천간에 뜬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경지환경의 감목이 놓인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또는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고 또 정작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무색해지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헌신한 것만큼 대접이나 평가를 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 일요일의 상황이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사가 들어온 사화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유나 또 이제 축, 이 축유 유축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예, 금국 관성 에너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나 축이 없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반감이 되고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자세한 그 흐름을 살펴보았구요. 간목일관 분들은 어찌 되었던 이번 주간에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받다는 굉장히 소수고 거의 대부분이 고립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그 평가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핵심을 가지고 이번 주간은 잘 활용 부탁드리겠구요. 저는 이제 또 을목일관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번에는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한 사주가 있고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화 사주가 있고요. 그리고 신강 사주가 있습니다. 보통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목일간을 도와주는 어, 봄의 글자들이 강하고요. 그 나머지 여름 글자라던가 그리고 가을 글자 제압을 받거나 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흙 글자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신약이고요. 신약한 사주가 거의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제 간혹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 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화가 있어요. 근데 신강인지 신약한지 중화인지는 댓글 질문 주셔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약 3일 정도. 짧으면 3일, 길면은 4일 정도. 3일 반 정도 될것 같은데요. 월화수 정도가 정화라고 하는 청간 글자가 힘을 쓰다가 열기에 서이 을목에게 식신작용으로 이를 버리는 작용 쪽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무토라고 하는 청간 글자가 지장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람되고 또 칭찬을 듣고 또 여러 가지로 본인이 키를 잡을 수 있는 운으로 바뀝니다. 이제 18일 보시면 기해일이에요. 월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해속에 이제 봄을 준비하는 글자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건강 컨디션이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아, 오늘 조금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음, 반차를 내셔서 병원을 좀 다녀오시던가 아니면 그날 보양식을 좀 달달하고 좀 칼로리 폭탄에 가까운 음식들 있잖아요. 칼로리 폭탄 아주 기름지지만 않으면 돼요. 단백질이 많고, 아니면 아주 달디단 거, 이런 거를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것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19일 화요일은 경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후회할 수 있는 말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시고 간격을 지키셔야 되세요. 편하다고 마구하시면 안됩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편했는데 알고 보면 어, 허락되지 않은 어떤 말실수 또그 사람을 생채기를 낼수 있는 말들을 내가 함부로 하지는 않았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신강한 중에서도 금이 세력이 있는 분들 신강하지만 금이 예, 세력이 일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2 0의 수요일은 신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그동안 본인이 의지해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또 신강한 분들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 금이 워낙 이제 센 화요일 수요일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가 약하게 들어와서 그다지 크게 도움은 주지 못해서 이날 모두 세모 혹은 X 이렇게 제가 어,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1일 목요일은 이민일이라서 크게 이제 목기운이 들어와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문서나 학업운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는 유리한 하루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약한 을목일관 분들께는 유리한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일이죠. 금요일, 개묘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죠. 큰 기회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날은 하지만 또 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했던 떤 일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 일이나 매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처리해 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23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청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이 조심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 이 진이라는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무토의 흐름으로 가시기 때문에 지장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 본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오랜만에 모임을 모임을 이제 참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최한 어떤 자리에 참석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메신저에서 심지어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셨을 때 정말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참 많이 들어오는 주간의 하반기의 흐름이긴 있 하지만.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일진이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24일 일요일 보시면 을사일이에요. 당연히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좋은 일로 아니면 축하해 줄 만한 경사가 생기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강한 어,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차가운 사주들 있잖아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아주 냉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에게는 크게 힘이 됩니다. 아주 냉한 사주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로는 이제 적당한 거리 그리고 항상 조심할 것, 말을 너무 편하게 하지 말 것, 상대방을 배려할 것 이런 것들만 잘 조심해 주신다면 주초에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금토, 목금토일 이렇게 흘러가실 때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높아지거나 혹은 이제 크게 뭔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회하고 사람들과 오히려 더잘 지낼 수 있는 보람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병화일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 일주일 동안의 흐름 중에서 약 2, 3일, 그러니까 짧으면 3일 안에 다 끝나요. 그 안에 지장간이 정화라고 하는 이 겁제의 영향을 받아서 가벼운 이동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 넘어갑니다. 목금, 토, 일, 이중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무토 식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롭고, 또, 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병활간의 주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월별 흐름은 월운세를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크게 다른 일관과 마찬가지로 신약하거나 중화, 또 이제 신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화는 보실 필요가 없고, 운의 흐름을 타지 않으니까, 신약한 경우는 겨울 글자가 많거나,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많은 쪽은 신약한 상황이고요. 또, 이 화에 뿌리가 튼튼한 분들, 목 혹은 화, 이 오행들이 많은 경우에는 신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신강신약은 무조건 어떤 계절에 태어났냐라는 의견보다는 그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강신약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각 사주 선생님들께 편하신 대로 상담을 받으셔서 그 부분 판단을 받으시거나 요즘 워낙 카페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면 신약신강은 금방 공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간 운세 이제 첫 번째 기해일이 들어온 18일 운세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병활관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요.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좋은, 이로운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이 월요일에 병활관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인연이 있고 새로운 일이 들어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과 신강한 분들께 운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요. 자,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난류의 흐름으로써 신강의 기운을 아무리 좀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경자 일 19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가 되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태주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좋은 기회 좋은 금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음,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즉 신강한 분들께 아무래도 이로운 상황이 좀더 많이 열려 있겠습니다. 그 다음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양지 환경의변화가 놓인 날이고요. 횡재운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시거나 용돈이 생긴다거나 자잘하게 어떤 자산의 형태로 사이버 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게임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길을 가다가 작은 어떤 동전이나 지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이날의 흐름 자체가 유리한 흐름은 아니고 신강한 흐름,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일 목요일은 이민일이라서 이제 위아래로 모두 목균이 들어오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우선 편관이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생겨서 바빠지고 좋은 쪽이에요. 그리고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경영인들은 시기나 질투를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아서 없는 말이 또 생겨날 수 있는 날이라는 거꼭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 아닙니다. 그 다음 21일 금요일은 개묘일이에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변화가 놓인 날이고요. 현재 위치에 변수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동을 고민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거나 불안할 수 있는데 괜찮은 척, 평안한 척, 평온한 척 연기를 해야될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상황을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일이 어렵게 풀릴 수 있는 것을 쉽게 풀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가시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그 반대가 되죠 해로운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강절기가 들어온 23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 날은 갑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라서 병화에너지가 관대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불확실한 일을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로 거론을 하시거나 대화 주제에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날은 손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우선은 유리한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조심해야 되는 일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24일 일요일 을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룩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경영인 분들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나 같이 이제 동조할 수 있는 내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어, 경금 편제와 병화 비견을 품고 들어오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어찌됐든 유리한 날짜 일진이 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어, 불리한 일진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흐름을 쭉 봤는데요 어찌되었던 병화일관 분들께는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던 주중에 이동운 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목, 금, 토, 일에는 이제 쇼핑을 하신다거나 돈이 나갈 일들이 좀 자잘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풍요의 주간 운세 주,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일간이죠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우선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신약, 중화, 그리고 신강사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름 글자가 세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신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뜨거운 것과 그리고 차가운 것이 적당하게 중용을 이룬 경우가 중화입니다. 이 중화 같은 경우는 운의 흐름을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신약한 경우가 거의 많으신 상황이고 거의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신강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목생활을 해주는 모기 또는 화기운이 거의 대부분 잘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신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 정화가 월화수 정도의 이제 세력을 비견으로써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목금, 토, 일부터는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직장에서 기쁜 일도 있고, 또 사업상 부분에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지만, 목금, 토, 일로 가시면 가실수록, 본인이 만든 것을 스스로 지우거나 파괴시키고 다시 재작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18일, 10월 18일 기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희망적인 칭찬을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상황일 때는즉 힘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기회일 일진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가운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19일 화요일은 경자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아래에 들어온 이 자일은 평관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고 또 새롭게 호감이 가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고 일적인 경제적인 기회도 생깁니다. 취직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골 화요일의 일진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이틀째 연달아서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정화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우선 건강이나 컨디션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회사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내가 맡게 되거나 떠앉는 식으로 그날 일진을 소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귀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기회를 주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1일 목요일입니다. 이민일이 들어왔고요.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생각이 많아지는데, 과거의 인연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에 신세를 졌던 사람, 혹은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오랫동안 홀로 계셨던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옛 인연, 옛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이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이번에는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이 목요일의 일진이 도움이 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목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22일입니다. 금요일 개묘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인 날이고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날은 모든 것이 차가워요. 그래서 탈이 날수 있습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이 차갑다고 했으니까 데워서 되도록 드시고 어 데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끓여서 드세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약간 반감은 됩니다. 첫날에 비해서 이 목요일에 비해서 금요일이 조금 더 반감되는 거예요. 완전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강한 분들께는 이제 역시 이틀째 이 금요일의 일진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강절기가 들어온 23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갑진 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가 됩니다. 환경은 정화일간 정화, 정화가 이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연장자 즉 본인보다 연륜이 뛰어난, 나이가 많은 사람의 조언을 이 정활관이 찾아서 구하게 되는 날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죠.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어떤 설계나 또 컨설팅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분께 은사님이나 또 아시는 분 도움을 줄만한 분을 찾아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통화라든가 직접 대면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24일 일요일 을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이정화 정화에너지가 이제 놓이는 날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융통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일요일의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또 겁제이지만 그 외에도 경검을 또 가지고 있죠. 정제입니다. 위법이나 편법과는 거리가 먼 글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크게 빗나가지 않는 행동을 하실 거예요. 융통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장사를 하실 때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FM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고객과의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빠른 지름길을 가기 위한 어떤 피라는 노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음, 아, 마지막 날 이걸 안 해드렸죠. 이 24일 일요일은 신약한 분들께는 계산 해봤을 때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또 이제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활관분들 어찌됐든 이번 주간에는 컨디션, 특히 음식 드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제 사주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중화는 어느 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말 그대로 중화된 사주이고요. 신약과 신강으로 크게 보통 나누어서 이제 길흉을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요즘 신약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토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이 오행 보이시죠? 화나 아니면 토의 오행이 떨어지는 상황 즉 나머지 기운들이 세력을 일굴 때 가을과 아니면 겨울, 금수의 기운이 강하거나 어, 혹은 목기운이 강한 경우도 이 신약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신강한 경우는 이 화토기운이 세력을 강하게 확실하게 일구고 있을 때이걸 신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화라고 하는 천간에이 지장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의 에너지가 정인으로서 영향을 계속 주게 되어서 어 일부 외부의 공격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명예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곧 그것은 목금토 일로 가면 갈수록 예 무토라고 하는 비견의 이지장간 영향을 받아서 어 명예는 회복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시끄러워요. 특히 방해 공작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해된 일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이제 주간 흐름을 보실 텐데 10월 18일 월요일은 기해 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기회일은 그 신약한 무토일관 분들께는 어, 도움이 되는 일제는 아니지만, 신강한 무토일관 분들께는 제가 용신인 경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적어드리면, 신약은 도움이 그다지 안 되고, 신강인 경우에는 재용신인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9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입니다. 이제 무토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죠. 어, 약속이나 또 고객에 대한 납기일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날 신용이 떨어질 수 있는 일진이에요.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식상이나 제가 용신인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죠. 외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쉽게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무리가 이날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나 이날도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1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민일입니다. 위아래로 모두 이제 어 운동 자체가 모두 모공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 에너지가 들어온 상황이고 어 이제 관이 들어왔죠. 이제 편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인 날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할 일이 생기고 취직 소식도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본인을 필요로 하시게 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신약인 분들께는 조건부로 이제 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나 아니면 술이 원곡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2일 금요일은 개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목욕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 이날은 아무래도 돈의 운영폭이 넓어서 예, 돈만 쓰게 돼요. 말 그대로 돈만 쓰게 되고 또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날 음. 에너지 소모도 크실 것이고 본인의 그 재능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장거리 운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다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22일의 일진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3일 상강의 절기가 들어온 토요일볼 텐데 갑진 일입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서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인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의 실수나 물론 이제 청관, 편관을 두고 봤을 때는 그냥 단식으로 했을 때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던내 테두리에 있는 이좀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 그것이 가족이랄지라도 가족이 24시간 붙어있진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 실언, 혹은 그 사람이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 특히 그것은 오늘 이 일진에서는 편법이나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탈세라던가 아니면 단속에 걸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실수나 저지른 일에 내가 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어~ 23일에 이제 길흉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일 것입니다. 그다음 24일 일요일은 을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걸럭주 환경에 이제 모토가 놓인 날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공격을 당하셔서 평판이 떨어진 상황이시라면 이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기둥을 말씀드리자면 신약한 그 무토 일간 분들께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간단간단하게 기륜과 또 흐름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신강신약인지 중화인지는 댓글로 제가 답변드리지 않으니 각자의 공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아, 역시 다른 일간과 마찬가지로 중화 사주가 있고요. 신약 사주가 있고요. 신강 사주가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생해 줄수 있는 토의 세력이 확실할 경우에는 신강한 사주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 즉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러한 글자들이 세력이 있어서 신약한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약신강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선 이번 주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은 정화라고 하는 이 편인의 지장간 속에 있는 천간에너지가 힘을 써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금토일로 흘러가면서 모토라고 하는 겁제의 이 에너지가 이제 영향을 부려요.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대신 떠안는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10월 18일 기해일입니다 비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을 말 그대로 대신하게 될수 있고요. 또그 사람들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일적인 기회로 봤을 때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어찌되었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또 병가를 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재가 이기토일간 분들께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럼 이제 19일 화요일은 경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일진 자체가.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지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의 기토가 놓인 날이고요.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하고 혹은 그것을 또 이어붙이고 조립을 하고 만드는 일 자체가 계속 하루종일 주어질 수 있습니다. 폭이 넓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연달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목요일은 임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사지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고요. 건강 문제가 이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건강 문제 그리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인이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가 오나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야 좋은 일진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좋지 않은,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일 금요일은 개묘일인데, 선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고요. 음, 넘어지거나 또는 물건을 와르르 쏟아 쏟게 하시거나 엎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신약한 기토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기토 분들께는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다그 다음 상강절기가 들어온 23일 토요일은 갑진 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그 다음에 법제 그리고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음, 우선 소속 단체라던가 명예와 관련을 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일진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 이, 이, 이, 이 토요일에 어떤 공지를 하거나 단톡방이나 본인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공지 글을 올리거나 공지 뉴스를 띄운다거나 공지를 하실 수 있어요. 방송을 하신다거나.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진 자체가 그 재고지가 되거든요. 이 진, 진 자리 자체가 기토에게 재고지가 되는데, 고지라는 것은 창고고를 써서 집합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공지하거나 모으는 일. 그러면 신약한 기토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 할 것이고, 이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일, 일요일은 을사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간이 기토가 놓인 날입니다.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서류 작성을 할수있어 서류 작성을. 뭐, 차용증을 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반성문을 대신 부탁을 받아서 써준다거나, 편지를 대신 써준다거나, 매일 양식 뭐 외국어로 보내는 부분인데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부탁을 했왔어요 그래서 막 써주는 거죠 그런 부탁을 청약을 들어줄 수 있는 날인데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여기 쭉 보시면 흐름 자체가 목요일 말고는 유리한 일진이 없었잖아요 이날 또 오랜만에 신약한 기토일간 분들께 좋은 일진 흐름이 들어왔고 반대로 신강한 기토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빨리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게 속도 있게,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말 속도를 좀 조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한주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그 월화수 정도의 정화라고 하는 이 정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과를 위한 또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어, 최고의 실적을 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월화수까지는. 그런데 목금토 일로 가면서 이 무토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최선의 결과, 최적의 결과를 결국은 선택을 하러 가실 거라서 경금일간 분들께는 긴장감이 최고치에 이르는 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18일 10월 18일 기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이고요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약하지만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답답하고 의무적인 일을, 일을 맡게 되실 거지만 결과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오전과 점심시간이 아주 괴롭다 그러면 오후에는 최고의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낼 수가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득과 매출이 최상위로 올라가는 날인데 결과적으로는 신약한 분들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 금이 강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사주는 신약하거나 혹고 이제 중화는 보실 필요 없고, 신강한 분들, 즉, 이제 금 기운이 강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강한 게있스고 나머지는 거의 신약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말씀드려 봤고, 19일 화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청간에 같은 글자인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약한 분들께는 어찌됐든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역시 이제 신강한 분들께도 이날은 예외적으로, 음, 예외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글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둘 다, 신약, 신강 모두 다에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도, 이제 힘들게 하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나를 잃었, 서게 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사람이라는 개체는 어찌됐든 어려움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그 돌아가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전간에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도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펼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영업을 뛰러 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모두 설득 과정이에요. 광고 출연을 한다거나 또 아티스트라면 어떤 작품 활동을 해서 브라운관 앞에 선다거나 카메라 앞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진이 도움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목요일 이민일을 살펴볼 텐데 기존의 일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일에 내가 손을 대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어찌 됐든 도움이 되는 일진인데 이민일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온 상황이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온 상황으로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금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천간에는 상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묘니까 정제가 들어온 상황이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입니다. 어, 하기 버거운 일을 시도를 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으로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예전에 해봤지만 자신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사실 좋죠 문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날입니다 썩첫 출발치고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할수 있어요 큰 매출이 아니라 작은 매출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우리 생각을 했을 때 이틀째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일진이 신강한 분들은 마찬가지로 기회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 다음 상강이라고 하는 이절기가 들어온 23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갑진일인데요. 청간에는 편지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입니다. 돈 거래나 이성과의 불편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날과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글자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24일, 일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금일, 경금 에너지 자체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성과의 인연도 미혼분들에게는 들어오고 그리고 더 높은 상위의 목표를 내가 정하게 되는 날입니다.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신약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신의 사주 원래 글자에 이 을사일이 좋게 작용이 되려면 유나 유금이나 축토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사유축으로 인한 금웅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이 약한, 신약한 금액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나 축이 있어야 좋은 일진으로 작용이 도움이 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강신약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나 열려있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제 사주는 신약, 그리고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중화. 그리고 신강으로 나눴을 때 신약 신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어, 경금 신금이 섞이거나 이거는 이제좀 부족한 경우이고 어, 오로지 뭐, 유금이라던가, 신금이라던가, 이렇게 튼튼하게 쌓여있을 때가 신강이고요. 그외에 대다수는 거의 신약 사주로 이제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화수 정도는 정화라고 하는 이 편관에게 영향을 받다가 넘어갈 텐데,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이 월화수 정도에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꼬드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 근데 양자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금토 일로 갈수록 이제 무터라고 하는 정의나 영양 탓에 제도권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윗사람이나 어떤 기회로 내리막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모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극복이 되는 상황이겠죠 첫째 날 보겠습니다. 월요일 18일 기해일입니다. 기해일.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제 신금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요. 실속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주변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경자일이 들어오는 19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이고 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경쟁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금분들은 긴장감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전날과 다르죠. 그리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0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요. 비견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올수 있지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좀 신중해야 해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말 자체가 나에게 속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1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뭐겠죠? 정제입니다. 이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인데 어, 확실한 일은 아닌 어떤 팩트 그러니까 거의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닌 거죠. 아직 뭔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진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일의 진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요일에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실속이 있는 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요, 어찌됐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 목요일에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20일 금요일은 개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에너지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에너지입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고요. 과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청산을 하게 되는 흐름이고 그래서 이날은 어찌 됐던 변화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상강이 들어온 23일, 토요일, 토요일, 갑진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그리고 임묘지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고요. 약속을 취소를 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어떤 물건을 사셨다가 구매 구매 자체가 취소가 되고 환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24일 일요일 을사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입니다.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신금분들께는 조건부가 붙는데 사주 원곡에 아무래도 이제 을사일이 도움이 되시려고 한다면 유금이나 축토가 있어야 사유축이 만나서 금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금이 생겨야 이제 신금에게 도움이 생기긴 할 건데 어찌되든 힘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신약한 분들께는 유금이나 축토가 원곡에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신금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속위주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중화사주는 운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고요. 신약과 신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금수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겨울에 태어나신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강에 해당되시고 나머지는 모두 신약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사주가 상담할 때더 많이 들어와요. 우선은 음 이번 주간에는 정화라고 하는 정제의 그 영향을 임수가 월화수 정도에 받다가 넘어가는데요. 월화수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꽤 방황을 하실 것입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는데 해당 업무가 내게 맞지 않아서 버거워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렵고 혹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목금토 일로 가면은 무토라고 하는 이 평관의 에너지의 영향을 또 받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또 정신 차리고 회복하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회복기가 늦게 찾아옵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기회 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룩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죠 중요한 직책이나 일이 맡겨졌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생각이 많아져서 방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한 임수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임수일 경우에는 반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9일 화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약속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임수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0일 수요일은 신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거래가 생기는데 이로 인한 중요한 문서가 상대방과 계속 오고 갈수 있는 날입니다. 자, 신약한 임술관 분들께는 역시 연달아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21일 목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에너지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 서로 같이 일을 하는 협업을 하시게 될 것이고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어가시면서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신약한 이제 임수일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22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네, 상황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날의 일진이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퇴사를 한다고 임수감관 분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날, 이날이 책 끝날기도 전에 취소를 하고 다시 그냥 기존 회사를 다니겠다라고 번복을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생계와 관련된 깊은 고민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아니면 본인에게 사업상의 또 어떤 영업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투자가 끊긴다거나 또는 대출이 제도권, 경제권, 금융권에서 막힌다거나 대출 막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적응이 힘든 일방적인 외부의 통보가 들어온 날입니다. 22일이 어떻게 보면 고, 고비가 될수 있죠. 그, 고비가 될수 있는 경우가 신강신약으로 나눴을 때 신약이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기 때문에 고비가 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제 23일 상강이 들어온 토요일 보겠습니다. 갑진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인데, 어, 드시는 음식보다 소화가 잘안될수 있고, 또 일부 단체에게 다수의 인원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음. 거의 하루에 거의 끝에 이 오해가 풀리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자신의 사주 원국에, 어, 겨울 글자인 자수나 아니면 가을 글자인 유금이 있을 때 좋은 일진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유화보로 인해서 금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약한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4일 을사일을 보겠습니다. 선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가 되는데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새 출발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던 공부를 접고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분야를 찾으러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신강으로 나누었을 때 신약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이것저것만 하고 그냥 힘만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진득하게 하시면 되고요.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주간에 오늘도 살펴보았고요. 재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일간으로 건너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제 사주 설명은 신약과 신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중화사주라는 것도 있어요. 이 중화사주는 판단은 제가 해드리진 않지만 어, 오늘 크게 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글자가 있다. 그러면 겨울 글자도 그에 못지않은 세력을 갖추고 있어서 중화가 되는 사주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오늘 거의 타지 않는 사주고요.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것도 이제 신강신약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의 기룡을 판단을 할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신약 신강으로 굳이 나눈 부분이고 큰 의도는 없습니다. 신약 신강 같은 경우에 이제 개수도 이제 금이나 수가 강한 경우는 신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약입니다. 신약인 분들이 거의 운을 많이 보러들 오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보시면 이제 정화라는 요편제가 월화수에 영향을 끼칠 것인데. 놀러 다니는 일또 하셔야 되는 일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금토 일로 가실수록 무토 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이나 명예 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판이 하락했던 것을 본본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의무적으로 일을 하시러 가는 상황 즉 휴가를 내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릴 텐데 10월 18일 기회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개수일, 개수가 수 이제 놓이는 날인데 강압적이고 또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시는 날이 될수 있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기싸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기회가 들어오는 일진이고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날 들어오는 일 자체가 또 흐름이 그리고 정해진 과정을 진행을 하실 텐데 어, 그 과정의 번거로움과는 상관없이 화요일에 일적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울 겁니다. 매출이 높고 또 원했던 정확하고 정확한 이 해결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역시 연달아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0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의도는 좋은데요. 시작하는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불안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때 일관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불안정하다는 거죠. 직장인 같은 경우 포지션에 불안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 어떤 소문이나 또는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불안정해서 본인을 흔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기룡을 또 따져보자면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21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민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에 크게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한 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 이민 기둥 자체가 목기운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식상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죄를 끌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 삶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수분들께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부풀려지고 또 왜곡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러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20일 금요일은 개묘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사실 이제 시비운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기는 했지만 이 묘라는 환경지 자체가 개수에게 제대로 된 장생지 역할을 못해줍니다. 실현에 강해지고 경쟁을 계속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쟁 속에서 본인을 향한 팬층이 생기고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상강이 들어온 23일 보겠습니다. 주말이네요 값진 일입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양지 환경의 기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 제대로 일이나 또 학업 집중에 관한 이런 공부를 실행을 하시게 될 것인데 한눈을 팔지 않고 제대로 할 것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본인도 만족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만족하는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이날 모임을 가지신다거나 종교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 외부에 오랜만에 어떤 데이트를 하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재택근무를 하신다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다거나 온라인에 어떤 활동을 하신다거나 모두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유리한 식략 한 개수 분들 신약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에서 그러하고요 신강한 개수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을사일 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이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이 을사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일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는 약간의 작업만 더하면 완성이 되는 어떤 작업을 할수 있어요. 뭐 벽화를 그리신다거나 어,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 셰프인데 정말 나는 그 위에 꽃잎 하나만 얹으면 되는 상황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전주에 같은 내용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쿨톤만 보면 되는 상황. 그 주부라고 한다면 또 아이들 봐주는 돌봐주는 사람이 또 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애들게 이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상황이죠. 게을러질 수도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일요일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기회가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또 반전이 생겼어요. 그럼 이날은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보았고요.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계속 중간중간 상담하고 또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고 있고 드디어 저도 백신 2차 이제 또 접종 맞거든요. 월요일에. 그래서 월요일은 푹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또 다른 운세 영상 내년 대비해서 제가 지금 뜸들이고 있는 영상도 이제 10월달 중에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밤늦게 올라가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응원 항상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